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배당금 축하드립니다. 보통주는 주당 1,932원, 우선주는 주당 1,933원을 받으셨을텐데요. 이번 배당총액 13조 1,243억원 중 절반이 넘는 58.9%인 7조 7,400억원을 외국인이 가져가게 되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1,258억원에 고 이건희 회장의 7,462억 원을 합친 8,720억 원을 받게 되고요. 홍라이 여사가 1,620억 원으로 총수일가에서 배당금이 1조가 조금 넘습니다. 신나게 매도지라던 연기금은 1조 2,503억 원을 삼성생명보험은 1조 132억 원을 삼성물산은 5,773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 214만 5,317명은 과연 얼마를 받을까요? 총 8천억 원을 나눠받아서 평균 35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배당금의 6%에 해당하는 아주 미미한 양입니다.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 국민주식으로 급부상하면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급격히 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비율이 이렇게 적었다니 지금의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얼마나 소외받았는지 한눈에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세계 시장에서 평가하는 수준보다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이 훨씬 저평가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가 많이 유입되고 그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담았죠. 그렇게 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고평가 아니냐 라는 말들이 있었지만 그 말이 무색한 모습입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작년에 주식시장에 뛰어든 신규 투자자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샀다는 것이고 장기 투자자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수익만 지속적으로 내준다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한다는 것이죠. 2분기 예상실적 10.3조와 3분기의 16조로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2 1년에 특별 배당이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재용 이형의 상속세 납부로 인해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좋은 실적은 서로가 이해관계가 잘 맞아 들어가서 1년 만에 다시 특별 배당을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주요 IDC 14개 업체의 동향을 보면 20년도에는 24%의 캐펙스 성장을 했는데요. 3월 26일 기준 벌써 2 1년의 캐펙스가 11.1% 나 성장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언택트로 인한 영향으로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상회하며 글로벌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이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반도체가 이렇게 귀해지는데 삼성전자의 주가의 탄력이 안박했습니까 현재의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은 이유는 연초부터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도가 꾸준했기 때문에 실적 대비 주가 흐름이 당장에는 안 좋았던 것이죠 지속적인 실적을 내게 된다면 추가적인 외국인의 투자금이 들어오고 연기금도 비율이 다소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2분기를 지나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디램의 고정거래 가격이 예상보다 더욱 많이 올라왔고 후반기 실적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으며 2분기에는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휴동에 대한 배상금과 애플의 OLED 패널 보상금이 실적에 반영되게 되면 기존 기대치도 높지만 그것을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배당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복리의 효과를 위해 배당 전액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에 왜 투자 하시나요 저는 삼성전자의 배당 성장을 믿고 훗날 은퇴 후 배당금을 월급처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평생 연금의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목적을 생각하면서 투자하다 보니 단기적인 흐름에는 흔들리지 않아서 좋고요. 천천히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장기 투자에는 더 좋기 때문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제 상승 기대치는 연간 12%입니다. 너무 조금 잡았나요? 최악의 상황을 고려 최저치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도 매년 12%의 꾸준한 성장만 한다면 삼성전자 우선주의 기준으로 2030년에는 23만원의 주가가 되고 지금과 같은 배당률인 2%만 유지하더라도 주당 배당은 분기당 1150원의 배당금을 주게 되겠죠. 제가 6천주를 들고 있게 된다면 세금을 제외하고도 분기당 600만원의 배당을 받게 되고 이는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이 된다는 거죠 총 평가금액만 13억 8천만원에 매달 200만원의 연금 괜찮지 않나요? 물론 중간에 받게 되는 배당금은 제외하고 계산한 것이고요 최악의 상황 삼성전자의 낮은 성장률을 잡았음에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없나요 비록 1년 내내 또는 최악의 상황 2,3년을 행보 하더라도 꾸준히 장기 투자한다면 목표 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횡보가 4개월이 다 돼가면서 횡성전자라고 놀림 받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횡보할 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더 줍줍했습니다 우리 214만 5,317명의 개인 투자자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저랑 같이 오랫동안 어깨 골고 앞으로 나아가실 거죠?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